언제까지 화장할 건데? 출근 안 해? 문성 응. 응? 문신 될 때까지. 문성 문신이 다될 때까지 출근할 거야. 문신 할 돈이 없어. 아 진짜? <웃음> 너무 많이 간거 아니야? 이분 왜? 왜 벌리는 거야? 원래 음. 이게 눈이 부여가면 일단 입이 아. 한번 해볼래? 아니. 나물고 이거 입. 내가 시식고 보 아이씨.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나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더럽게 일찍 나가야 된다 열심히 사는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자기 개발을 하려는 건 더더욱이 아니다 아니 근데 아침에 일찍 나가나 한시간 늦게 나가나 그냥 지하철은 3람이 왜... 지금 회사로 이직을 하고 아낄 건 아끼면서 즐겁게, 재밌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한달 사이에 몸무게가 3kg가 늘어버렸다 아침마다 혼자 이렇게 처먹는 와 너무 맛있어 면하고 돈까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출근을 일찍 한다고 일찍 퇴근하는 것도 더더욱이 아니다 그냥 일이 밀렸어 두렵게 많이 밀렸어 나는 나름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계속 쌓여 이게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닌데 그것도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도 하루는 참 빠르다 밥 먹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한 것도 없이 점심시간이다 아침에 일찍 출근한 게 무색하게 마무리 지어놓은 일이 단한 개도 없다 이것이 사회생활이고 인생이 아닌가 싶다 야 돈가스는 오늘도 있는 거야? 야 돈가스 지금자 아니지? <웃음> 리액션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일한 지몇시 됐죠? 그냥 다섯 번 일한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할만해? <웃음> 예. 그만둘 생각이 있어요. 없습니다. <웃음> <웃음> 힘들면 얘기해요. 지금은 나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잠도 잘수 음. 있고요. 아, 어, 어. 불면증 이 있었는데 사라진 거 같아요. <웃음> 살도 빠지고 있고요. 다이어트도 되고 좋습니다. 일더 시켜야겠네. 안 힘든가 봐. <웃음> <웃음> 제발 잘 버텨주길 바란다. 제가 나가면 내가 힘들어. 쓰레기 버린다고 아까 20분 전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까 20분 전에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지금 왔어. 25분이 갔어. 어? 오늘 빨리빨리 해야지. 시간이 금이다. 어? 고기 먹을래? 어. 고기가 어디 있어? 한우 고기가 있어. 한우? 냉장고로 봐 한우. 이야. 씨왜너 하누야? 많이 먹어 이거 샀어? 많이 먹어. 무치도 따지지도 말고 먹어. 야, 무슨 하누야. 이거 왜 샀는데? 내 돈으로 산것 같다. 아, 그냥 무치도 따지지도 말고 먹어. 그냥 주면 먹으면 돼. 지금 맛있게 먹어. 불안하다. 먹고 힘내야지. 샀어. 주소 왔어. <웃음> 주소 왔어. 이상하다. <웃음> 아고, 누가 줬어? 아, 그래. 아, 이제 하누만 먹고 살겠네, 앞으로. 아. 한나나 먹자. 내 돈으로 샀는지 네 돈으로 샀는지 알 길은 없지만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싶다. 샌드위치가 세모잖아. 샌드위치 재료를 넣어서 카츠를 튀겨가지고 이렇게 네모, 세모나게 잘라가지고. 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었냐? <웃음> 그거 돈까스 삼각김밥 아니야? 창작이라는 게 뭐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의 것을 나의 머릿속에서 나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소비자로 하여금 만족을 시키는 그게 이제 아빠의 일이잖아 신메뉴 야이 신메뉴라는 게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주아야 아빠가... 아빠 어렸을 때는 음식이라는 것은 배를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거든 나는 배고파 그럼 나밥 먹을게 이게 다였는데 2 1 세기 지금은 뭐냐 음식이란 응? 시각적으로 반하고 후각으로 느끼면서 미각으로 감동을 받는 게 음식이야. 기 삼대 기관에서 반응이 왔을 때는 귀에서 환청이 들려 그게 음식이야. 그걸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맛집으로 만들어줄게. 그치? 맛집으로 만들 나올 때까지. 알았어. 그러면 아빠는 안 잘려 아빠는 절대 안 잘려 <웃음>